10년 만의 외출. 전업투자자로서 다른 이들과의 소통 없이 10년간 이 주식시장에서만 도을 창출하며 생활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전문 매체나 전문 서적들을 통해 주식시장의 실력을 쌓은 것이 아닌 혼자만의 많은 생각과 실전을 통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10년간 쌓은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여타 주식을 하시는 분들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주식카페에서 나와 비슷한 동지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형태의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의 수준을 가늠하고 나의 방식을 한번쯤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시간 여러 기법 여러 형태의 사람들 이 주식시장에서 정석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듯 보입니다. 산속에서 혼자 살다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로 나온 듯 많이 어색하였지만 조금씩 적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제각각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의 숙련을 거치면서 작은 완성도를 엿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서 이곳 주식시장에 모여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매우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은 저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에 손실을 보고 있으면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임을 느낍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있음을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이곳 주식시장에 왔지만 은행이자는 환영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내어주고 마는 곳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일까 돈을 쫓는 자들은 이상하리만큼 이곳에서 돈을 잃습니다. 방향성을 갖고 있지 못한 초보 개미인데 이런 개미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미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 하나 조심스러운 것이 이 군중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척 어렵고 위험한 일임을 자주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보 개미들이 짧은 실력으로 방향성 없이 헤매는 것은 더 나빠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초보에서부터 고수까지. 그러나 주식 시장에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기에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어렵습니다. 10년 만에 외출은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담감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많은 군중들의 문화에 내가 흡수될까봐 무섭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이 시장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대할 때에는 지지 않는 게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을 정립하였는데 이곳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단기적인 돈에 집착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나의 시각이 이 문화에 휩쓸려버릴까 두렵기도 합니다. 한국 증시에서 언제나 군중은 오류를 범하였고, 군중은 피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군중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는지 해답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이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나에겐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재미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 공간을 벗어나기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